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을 한 구절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이니이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29장 성도여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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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자리 앉으시면 최봉렬 집단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어 거듭난 백성이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교인이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와 일부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지난 주간 주님의 뜻을 떠난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합니다. 이불로는 주여 주여를 말하면서 정작 내 앞에 놓인 십자가를 피하며 많은 일들을 나의 세상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보다 당장 내 눈앞에 놓인 하나의 기쁨과 슬픔에 빠져들어 나 자신의 유익함에 집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모든 죄짐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올 초부터 발병된 전염병이 이제 벌써 반년을 넘어 두 계절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언제 끝이 날줄 모르는 눈으로 보이주, 보이지도 않는 미물 앞에 지쳐가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병은 어느새 이 상황에 적응하여 익숙해진 신앙적인 무기력함에 젖어있는 나 자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초발병 시 마치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에서는 절규하듯이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고 말씀과 주의를 살폈던 다급한 마음들은 어디로 다간곳 없고 열심과 최선이 없는 편리한 신앙생활에 적응되고 있는 저희들의 게으른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를 일깨워주시고 믿음과 신앙생활의 회복을 허락하시어 전염병을 넘어서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하게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알아가셨던그 보통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도 그립고 간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병으로 인한 불안감과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들을 헤아려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열악한 참비아의 조성호 이윤정 선교사와 헝가리 최영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마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이들의 사역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배와 교육부 성경공부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가운데 기쁨이 함께하고 지치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김과연 목사, 영육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전파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열리게 하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여러분, 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언제적 얘기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어, 4천년 아니야 3천년 전 아주 옛날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 옛날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어,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은.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적군 블레셋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큰지 글쎄 이 예배당 꼭대기까지 닿을까? 힘도 얼마나 센지 그가 가진 무기는 얼마나 또 큰지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였어요 아마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골리앗 같은 거인을 이길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한 꼬마가 찾아왔어요.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꼬마예요. 이 꼬마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니 왜저 골리앗을 못 물리치고 있는 거야? 저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화가 나서 아, 물맷돌, 맷돌, 돌 조그만 돌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아시죠? 네, 바로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커다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라면 할수 없는 큰 일들을 해낸 것이죠. 사울 왕 다윗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개선장군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쳤어요.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좀 짧아서 그래요 천천이라는 말은 천 곱하기 천이니까 백만이에요 그리고 만만이라는 말은 만 곱하기 만이니까 일억이에요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한 일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다윗이 한 일은 큰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렇습니다. 사한 사울이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이 한 일이 참으로 결정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천천일 수일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만만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기뻐야 해요 아 내가 한 일을 천천밖에 안 쳐주네 하나님이 한 일만 만만이라고 그러네 기분 나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그 다윗이 한그일 만만이라고 부르짖는 그 환호 소리 그 소리가 참으로 마음에 기쁘고 고마워야 하는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그런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만으로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만만의 환호소리가 항상 들려지고 그 말들이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린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러 간그 형님들을 위문하러 그곳에 갔다가 거기서 우연찮게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 혹시 상상하기가 어려우시다면은 암프셀담 스타츠 무제험에서 만든 그 실제 크기 모형이 전시된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윗과 함께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그들을 맞이했는데. 환호했던 그 소리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습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진짜 개선 장군은 다윗이다 이런 소리지요. 사울 왕도 공을 세웠겠지만 진짜는 다윗이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 했습니다. 함께 개선 행진을 하는 자, 그것도 그 나라의 왕이 화가 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졸장무여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사실을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어떠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땅만 사도 배가 아픈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사실 예수님께도 펼쳐졌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4장 1절 보시면 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예수께서 아시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예수라면 은 사울은 누구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일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노한자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바로 바리세인들이다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주께서 아신지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사울처럼 노한자가 바리세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울 왕이 사람들의 환호소리를 듣고 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기쁘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그 승리와 그 기쁨을 사울에게서 무언가가 집어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요한보검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운동을 하는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많은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많은 제재가 생겨났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찾던 그 구원이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 일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구원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졸장부가 되었나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사실 누구, 누구든 누구 그렇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아, 지금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노했다라는 기록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 그렇다 할 정황 그렇게 볼 만한 그 정황들이 아주 충분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사울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단순히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로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 소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했습니다 나라 말고 즉 다윗에게 쿠데타 혐의를 두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그것은 능지처참입니다 다윗은 능지처참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이라는 숫자 오늘날로 백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만만은 1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천과 만, 일천과 일만만 비교해도 10배 차이 나지요. 이 일천과 일만 사이에 단순 덧셈으로 뺄셈으로 하면 9천, 9천 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만만, 만만은 천천의 10배가 아니라 100배입니다. 게다가 그 실질적인 차이라는 것은 이게 몇만 차이 나는 것은 9,900만 명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노할 만하지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울처럼 노했다라는 것, 바로 예수께서 황급하게 유대 땅을 피하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다잘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쪽에 살던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지나갈 때에는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직선거리로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지방을 통과해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와, 갈릴리와, 갈릴리와 유대 사이가 바로 사마리아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BC 586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각 지방에서 온 이스라엘이 잡종인간들 그 사람들을 이주시켰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사람들 또 베냐민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야 동족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옛날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세계을 중심으로 했던 사마리아 혈통적으로 혼혈족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혼잡한 곳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쪽 지방 또는 그쪽에 살던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늘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자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받, 받으셨는데 다시 자기 고향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시려면은 이것을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올라가면 참 편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지중해를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한참을 돌아갔습니다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세례받은 곳에서 가려면 직선거리는 100km입니다 돌아가면 13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습니다 무엇이 유대인 예수를 사마리아로 통과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만큼 바리새인의 분노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뜻이죠 비록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예수를 지금 사마리아로 떠밀어 넣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예수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이 만든 그 어떤 원인, 사울의 분노 같은 것이지요, 또는 바리새인의 분노 이것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거기서 베푸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황급하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에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예수님 이두분 똑같은 세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는 정황상 이것이 어떤 서로 경쟁하는 관계처럼 보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런 일이다 라고 했지요. 애시당초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일 같은 세례사역이라 하겠지만 사실은 비교할, 경쟁할 그런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놓고 사도 요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것은 누군가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신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취하는 것과 같이 또 인간이 이 홍수를 만난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미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일이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이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혹 우리가 복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울이나 바리세인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자면 무한이 유한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혹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한다 이것을 두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 이 좁, 좁은 땅에 비집고 내려오시는 그분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그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이 사울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비유를 해 보자면은 애초부터 골리앗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 이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 전장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울보다 백배나 능력이 많은 자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숫자로는 9,900만, 990만, 엄청난 숫자를 더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사울이 노했습니다. 자기는 할수 없는 일인데 다윗이라는 존재 같은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자가 와서야만 할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사울은 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가 한 바로 그 천천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냈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안 알아준다 이것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 그 메시아를 가르쳐온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기다리고 가르쳐, 가르치고 사역해온 그 모든 것들이 다그 앞에서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인간이 한 일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한거 아니냐? 아니냐? 아니면은 언젠가 내가 그 옛날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한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보니까 나에게 무슨 원인이 있나 봐. 내가 뭔가를 했나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있긴 있었겠지요. 그러나, 만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만만에 비했을 때, 그 순간,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참함이, 비참한 감정이 든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 이름만 높이고 또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소위 개혁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교회에 대해서 노회해 왔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설교하고 예수만 높이는 그런 교회라고 지겹다고 그러나 여러분 요리 문답 1번의 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다 바로 그 말에 우리는 노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바로 그 말에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환호하는 바로 그 무리에 속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른 말로 하자면 오직 예수께 구원이 있고 그에게만 공로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 바로 그가 하늘을 뚫고 내려오셨고 그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만물이 다 그의 손아귀에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그 천천이란 것은 이것은 말도 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에 섭섭하십니까 혹 사울처럼 노여오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촌이 내가 알고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의 유익이 그의 영광이 나의 것이라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를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누가 더 제자를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이 죽였는가 누가 큰 공로를 세웠는가 그러한 경쟁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한 그의 친백성입니다. 왜 사울이 죽인 천천보다 다윗이 죽인 만만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까? 예수의 오심에 나의 공로를 다 내팽개칠 만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언제까지? 평생을 남을 부러워하면서 배 아파하면서 혹내 것을 잃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만 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만만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강수 속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이 천천히라는그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한 방울 삼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께서는 참으로 인간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또 인간의 자기 자랑 이것들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마치 다윗처럼 만만을 죽이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들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를 우리의 경쟁자로 삼지 아니하고 도리어그 예수가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지내셨는지 평화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방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하기도 하고 또 대면 예배도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들을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예전처럼 다시 모이게 될 그날들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당에서 하게 되는데요. 예배당 다 사용하신 후에 우리 친교 봉사하시는 분께서 예배당 뒷정리를 맡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